안녕하세요 블로그인포예나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에 왔냐면요 비틀곳스세 번째 미덥에 왔거든요 저희가 두 번째 초대를 받았는데 그때는 저 일정상 참여하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는데 저희가 지금 세 번째 미덥에 왔어요 저 와서 여기 이곳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고 또 참여한 프로젝트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인터뷰도 나누면서 한번 저랑 같이 이곳 분위기를 즐겨보도록 할까요? 고고! 고고! 저희가 지금 4층에 왔어요. 4층은 이제 부스장이 있어서 여러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오다가 마그나 체인이라는 체인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한번 CEO분과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어떨까 하는데 Hello. Hi. Nice <웃음> meeting you. Uh,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in your project maybe? Yes. So I'm um, Hal Baim from CEO of Magna Chain. Um, we are a new public blockchain built from scratch focused on the gaming sector. So we've been building it for about two and a half years oh, okay. and we're very excited that the technology is now just about complete. We're going to be launching our mainnet beta in the coming weeks. Uh, we have partnerships with the Korea Mobile Gaming Association and also the Korean Blockchain Gaming Association. So we want to bring all the Korean mobile and other game developers onto the blockchain. Okay. And the Korea Mobile g a m e Association also wants to do that. Okay. So we're going to help them make their games existing, their existing games or their new games and put them onto the MagnaChain blockchain. Oh wow, I'm excited. <laughs> right, yeah.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Thank you. 지금 저희 오보스 부스에 왔거든요. 부스 와 가지고 한국 혹시 대표분이 아, 테크니컬 매니저. 아, 네. 테크니컬 매니저분과 함께 인터뷰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간단히 소개하고 옵스 젝트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네요. 네, 저는 옵스 한국팀에서 테크니컬 매니저를 맡고 있고요. 옵스 어, 프로젝트는 저희 제가 보시면 이제 <웃음> 어, 세컨드 레이어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으로 네. 기존의 베이스 레이어 블록체인들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이나 기타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그것들을 없애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장점을 그대로 <웃음>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제 그 위에 실제로 d a p p 들이 올라와서 자신들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부가적인 성능이나 그런 해결책들을 제시해주는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입니다. 예. 지금은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상에 올라와 있는 수많은 d a p p 들이 가지는 그 유동성이나 그리고 커뮤니티들 그대로 유지하면서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해서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는 거죠. 요새 장이 안 떠가지고 네. 많은 프로젝트들 다들 네. 지금 아무라고 낙담한 네. 지금 분위기인데 오브스는 어때요? 어,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쇼는 따로 없고요. 이미 2018년 상반기 중으로 약 1300억 원의 그 하드캡을 프라이빗 세일만으로 달성을 해서 지금 이제 상장이랑 토큰 배분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넷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미 테스트넷은 돌아가고 있는데 이제 장 상황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상장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은 뭐, 내년쯤에나? 어... 근데 뭐 상상 최대한 빨리 내 최대한 상황을 빨리. 봐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Hello. <웃음> nice to meet you. Alright,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your team, maybe? Yeah, sure. Uh, my name is Anthony. Okay. I am the managing partner and co-founder of Nexo. Okay. This right there is my colleague Colleen. We r e here to Uh, distribute the first Nexo dividends, it's gonna take place in a few hours. hours? In a few hours, yes. In exactly two <laughs> hours. Could you do more detail about your project? Sure. Uh, Nexo is the world's largest and most advanced crypto lender, which means that we provide loans that are secured oh. by digital assets such as Bitcoin, Ethereum, XRP. If you have it, you can borrow from us so that you get Instant access to cash without having to sell your crypto. Thank you so much for the interview. Yeah, thank you for you too. <laughs> Hello, nice meeting you. Hi there. <laughs> nice to meet you too. All right, so could you briefly introduce yourself and your team, maybe? Yes. Yeah, uh, okay, thank you. Uh, so my name is Asaf uh, Ahmed. I'm the CEO of 1101. Okay. Uh, it is the largest blockchain project out of India. So you've heard about Neo out of China, Icon out of Korea. So we are the Uh, biggest largest project that is coming out of India in a sense that we have largest partnerships built with government, with uh, industry technology leaders as well as academic institutions. By the way I have a presentation at 6 p.m. where I'll talk more about it. I, here with me I have my team uh, CTO, uh, his name is Rama Iyer okay. and, uh, and then one of our advisors also uh, but overall we are launching uh, the project in Korea. Uh, for the very first time, we are in this uh, space just to kind of introduce the uh, project to the Korean public okay. uh, uh, And yeah, so take it from there. So we're a very excited to be here and uh, kind of launch it uh, at this event So Do you have any special um, marketing plan in Korea? Uh, we absolutely do. We actually have a couple local partners that we are uh, partnering up with to go uh, And uh, I'm not sure if I can take the name now, but we're we are in work to get these things going. Yeah. All right, thank you so much for i g h i t t h v e n g to go o m g o h e o o i 시장이 너무 안 좋고, 되게 어떻게 보면 날씨도 추워서 많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상도 너무 안 좋은데, 지금 캔슬된 컴퓨터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12월에. 네, 네. 스펀키님 역시. 네, 저희는 다 네. 무료로 많이, 그러니까 힘들 때다 베풀어야 되니까,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그래서 장소가 좀 협소하긴 한데, 좀 최대한 많이 오신 분들 많은 거 챙길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좀 많이 그래도 와주신 것 같아요. 리더 하시는데 가장 힘드셨던 게 어떤 거예요? 어 사실 뭐 스폰서들 왜냐면 다 가난하니까 <웃음> 요즘에는요 코인사들도 가난하고 다 가난해서 좀 근데 뭐 그렇게까지 크게는 문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저희도 사실 두 번째 미드파셨을때 그때 초청을 받았는데 저희가 일정상 못 왔거든요. 근데 세 번째 또 감사하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 와가지고 영상 찍고 네,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아뭐 많이 아 근데 먹는 게 조금 불편해서 다음에는 먹는 거좀더 편하게 많이 드실 수 있게 또 보완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네. 또 올게요. 다음에 네네네. 또 초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펌키 화이팅! <웃음>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